블럭을 씌워서 제목과 부제목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셔도 되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빈 화면을 하셔도 됩니다. 상단에 이미지의 처리와 압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별밑 현수막에서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누른 다음 서식에서 글자 색은 까만색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 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선을 검정 텍스트 1로 해주시고 두께는 좀 얇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홈탭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으로 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더 키워 주시고 굵게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jpg에 의한 여기 이 줄은 삽입 음,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로 만들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글자만 우선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똑같은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별표 글머리 기호죠 그 다음 테두리를 눌러서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 여기에 보니까, 표로 만드는 게 가장 이쁘겠죠? 표 선택해 주시고, 다섯 줄, 다섯 칸을 해 주겠습니다. 네 줄, 네 칸이네요. 네 줄, 네 칸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면, 머리끌 행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끌 행을, 여기 파란색 보이게 해 주는 게 머리끌 행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파란색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줄무늬 행은 여기 색깔 보면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되죠. 이게 줄무늬 행입니다. 체크 해제하시면 모든 색깔이 똑같아집니다. 이제 상단에서 테두리를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영은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위아래로 크기가 줄지 않을 때는 여기 안에 블럭 씌워서 글자 크기를 줄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만 누르시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없음 하시면 글머리 기호는 사라집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진하게 해주고 글자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대시를 파선으로 해주겠습니다. 두께를 조금만 더 얇게 해주겠습니다. 두께를 조금만 얇게 수정하겠습니다. 삽입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서식에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해줍니다.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얇게 해줍니다. 그리고 홈탭에서 글자 크기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하살표를 선택해 줍니다. 서식에서 검정 텍스트의 하살표를 하사표 스타일 5를 해줍니다. 그 다음 두께도 조금 굵게 바꿔줍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Shift키를 눌러서 도형 두개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고 다시 화살표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방향키로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시프트 키로 도형 두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Ctrl-Shift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하나만 선택해서 Ctrl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하살표를 넣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빨간점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빨간 점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네요. 그러면 빨간 점을 잡고 조금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 노란 점은 위로 그냥 올리면 일직선이 됩니다. 다시 선택해주시고 홈에서 서식 복사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화살표가 됩니다. 노란 점을 조금만 내려서 선의 끝이 똑같아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아래 모양이 대칭이기 때문에 쭉 선택을 해주시고, Ctrl-Shift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로 위쪽으로 옮기시고 다시 복원과정만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금 줄이는게 이쁘겠네요. 위에 쪽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를 해주시고, 클릭해주겠습니다. 좌우 크기를 키워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양방향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클릭해주신 다음에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 이제 하살표 한쪽이 사라졌는데 상관없이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노형윤각선 하살표에서 양쪽 하살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살표 스타일 7입니다. 선택해주시고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주시고 클릭. 가로 열어주시고 양자화 띄우시고 행렬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고 한칸더 띄워야겠네요. 이제 사각형을 없애야 되니까 위에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 주겠습니다. 옆에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Shift로 클릭 클릭해 주면 3개가 다 선택되죠. Ctrl Shift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좌우 크기는 적당히 키워주겠습니다. 한줄이 될 때까지 키워주시면 되겠죠. 방향키로 위치를 잡아주는데 딱 중간에 안갈 때는 키보드에 Alt키 누르시고 좌우 정확하게 움직일 때는 Shift키를 같이 누릅니다. 그래서 Alt, Shift 누르시고 조금씩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삽입, 도형,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선택해주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홈탭에 서식복사 클릭 글자를 수정해주시고 화살표는 서식 회전 좌우 대칭을 해 주겠습니다 사각형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아니니까 도형 편집에서 직사각형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글자를 복사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살표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서식 탭을 눌러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Alt키를 눌러서 끝자리는 조금 맞춰주시면 되겠죠. Ctrl Shift키를 눌러서 아래쪽에 글자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틀린 곳이 없으면 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홈탭에 새 슬라이드 빈 화면을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해주시고 지원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꼴은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좀 키워주시고 위에 바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은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인데 두께는 얇게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4개를 만들어주시고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블럭 씌우고 서식 탭에서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기를 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블럭 하살표에서 오른쪽 하살표를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하살표를 그려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조금 굵게 해주겠습니다. 서식에서 두께를 조금 굵게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에도 여기 테두리가 굵은데 안해줬네요. 클릭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서 두께를 조금 굵게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 채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서식 복사, 크게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 복사 클릭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서식 복사 클릭 그 다음 글자는 Shift키를 눌러서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 채용만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오른쪽 아래를 해주신 다음에,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그림자 옵션. 투명도는 0으로 해주시고, 흐리게도 0, 간격은 조금 키우겠습니다. 닫기 그 다음 아래에도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Shift를 눌러서 사각형,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Ctrl-Shift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크게 블럭 씌워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위아래 간격이 조금 넓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맞춰 주겠습니다. 이제 내용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에 보기 탭을 누르시고 유인물 마스터에서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합니다. 체크 해제합니다. 그 다음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시고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 여기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현이 안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눌러서 고품질을 해줍니다 이제 인쇄를 하시면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